방이 있고요. 어, 저희는 13층에 제일 높은 꼭대기 방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렇죠? 나름 있을 거는 다 있어 이렇게 조그만한 테이블도 있고 소파베드도 아, 뭐 있고 찍고, 용도는... 그치. 어? 뭐야? 파자마도 있어? 샤워꺼운 아니야? 어, 아니 아니요? 아, 아니면 아 그거 모, 대중목욕탕 갈때 이거 입으라고 준 건가? 아무튼 화장실이 아주 조막만하게 아니 이거 좀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도 아주 조만하게 있고 여기 안에가 이제 아 <웃음> 어, 역시 너무 작아. <웃음> 사피드 대체우다. 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거는 남자. 교자인데 교자가좀 독특하다. 그렇 약간 한 번에 이렇게 꼬았나? 아그 어. 하이볼 2회 하이볼 2회 오. 어, 푸딩 사 d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푸딩 알았어 <웃음> 이거 한번 찾아 알았어. 이 이거 이찾이보이안 돼? i n g p u d d i 어 g 어. pudding,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 먹으려고 준비를 다 끝냈는데요 이요 슈퍼드라이 요 맥주가 캔맥주 주제의 생맥주 맛이 낸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얘 일반 캔맥주랑 다르게 엄청 뚜껑이 큰거 보이나요? 어어어어어어어 수건 대찬대 날씨가 엄청 좋아요. 와. 여기 숙소에서 한 5분 거리에 엄청 유명한 아멘 집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친한아멘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Lazy Sunday mornings 이 a b y move 고 s i d e me i don't m i 여기는 계란이랑 차슈, 김 이런 게 같이 있어요. 도와어 t And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All that I need mm -hmm. is your body next t o m e On mm rainy -hmm. days, just need your company Don't no feed too much, just a simple love inside mm -hmm. yeah. The simple joy of hearing yeah. your voice I'll wait to a kiss on my face. I 이 i k e a thing. 지금. 날씨가 후쿠오카가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긴팔 하나만 입고 나오니까 조금 쌀쌀하긴 해서 이따가 저녁에는 위에 입을 거랑 하나 갖고 나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돌아. 아, 여 여기는 오호리공원인데 약간 잠실의 석촌호수 마냥 이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산책로가 쭉 나있어요. 엄청 커요. 우와 됐다 하네 저기 보면은 오리배도 있고 토요일이라서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꽤나 한적하고 조용하고 좋네요. 자라 발견스 자라보면은 거북이처럼 행운이 온다고 생각해야 되나? 바라를 보면 행운이 깊들어 그거 북이 아니야? 같은 거야, 걔네 다그 친척이야 아니야 찍고 있어? 응 <웃음> 이상한 얘기 해가지금 <웃음>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더 예쁘고 고즈넉한 느낌의 엄청 작은 숲이 나와요 와. <놀람> 아. 진짜, 진짜 아. 아. 그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스시집이 정말 닫차 있더라고요. 하나씩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현지 번호로 안 되는 일본어 구사하면서 예약을 해볼까 합니다. 되겠지? 네 귀찮아서. 子です。あ、すみません。あ、く二人予約。ご予約予約。5人。5人ですね。5人ですね。はい、大丈夫です。大丈夫二人時間は二人あこじ、こじ。こじ。こじ、二人5人。はい。はい、5人オッケえっと、はい、オッケー。あ、 어때? 고니다 감사합니다. で欲しかっ 크게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서 이거 보러 왔습니다. 여기뭐 팔기도 하고 들어가서 막술 마실 때도 있고 이렇다 해서 구경 갈라고요. 와인은 어쨌든 끓인 거네? 맞아 맞아 그건 뱅초랑 비슷한 거 아닌가? 비슷한 거야? 응! 음. 어. 어. 어. 아. 그래서 비슷한갑니다 아.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8군데쯤 갔는데 음. 다 지금 취소당하는 아니 취소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중이거든요? 자리가 한 개도 없어요 진짜 한 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 오른쪽 저건 뭐야? 진짜 제발 여긴 되게 제발 제발 안에 분위기도 좋아보이고 자리가 두 자리 남아보이거든요 저 끝에 제발 되게 <목소리> 진짜 맛있실까 3집에 3집에 3집에 3집에 집에 3집에 3집에 3집에 3 음, 음. 음,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이 t 있네 맛있네. 맛있가맛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맛있 오. 소금 만고 또? 뭔데? 김밥. 저러? 하나 사야지. 사람 마지막에 딱 내리는 거. 뭘 내려? 아이스크림. <웃음> 아 진짜 오늘은 안 돼. 진짜 그거는 그건 진짜 배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2 2 7 3 5 번. 와. 드디어 호텔 가서 목욕탕 한번 갔다가몸 한번 지지고 편의점 식 먹고 자야겠어요. 후쿠오카 3일차고요. 이제 짐다 챙겨서 저희는 텐진역으로 가서 이제 기차 타고 베푸로 갈 거예요. 옷을 먼저 입고. 아 하카타역 갈 거야? 아 하카타역이에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고 해가 없어서 쌀쌀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외투, 긴가 트렌치 코터 하나 입고 다네요 어, 완전 회색 도시 같아. 와저기 건물이 진짜 플랜테리어 것처럼 숲으로 가득 차있어요. 와 어떻게 저게 가능해? 어. 각층별로 테라스에다가 엄청 큰 나무들을 다 심어 놨구나. 와 어, 너무, 이거 너무 독특하게 예쁘다. 기차역 가서 봉또 하나씩 먹으려고 도시락을 지금 살려고 종류가 음, 뭐가 되게 많다. 그런 게. 일포르노 제일 민용이카카타영 안에 있는 되게 유명한 크로아성 집인데. 줄이 엄청 긴데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지금 줄 서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분 기다려서 결국 크로스상을 7개 샀어요 いますか? 간단한 룸 투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웃음> 저희가 아씨라는 이렇게 독채 룸을 예약을 해서 왔는데, 오, 이런 느낌이에요. 뷰가 끝내주죠? 여기가 완전 통창이라서, 이렇게 침대에서 바라보는 뷰는 저기 앞에 산들도 다 보이고, 이게 생각보다 창이 엄청 커요. 여기는 바닥에 앉는, 이걸 뭐라 하지, 오빠? 여기 있잖아. 아무튼 바닥에 이렇게 앉는 공간도 있고, 여기 옆에는 침대가 이렇게 두개 있는데, 저희가 원했던 룸이 침대가 한 개짜리 침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개 나뉘어진 걸로 했고, 여기도 그냥 쉴수 있는 의자 있고, 오 저기는 간단한 화장대 정도. 어? 여기 열어볼까? 여기 열리나? 오우! 와와 진짜 일본스러워 굉장히. 이 거울 기준으로 왼쪽을 가면 여기가 이제 욕탕.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은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변기와손 씻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일로 들어가면은 큰 세면대 두개 돼있고, 어메니티쫙 다있고요. 여기도 다 창이 뚫려있어서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풍경을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물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엄청 뜨거우면 여기 물을 섞어서 찬물이랑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준비해주신 유카타인데 엄청 긴 유카타거든요. 이거 입고 밥 먹으러 가도 된대서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생활복 같은 건데 위에 이렇게 상이랑하이둘다 있어요. 우와! 뭐 어, 따뜻해 이거! 이거 입고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가야겠다. 6시! 나와봐. 근데 야외에 대육탕이 있는데 이 바구니에 수건이랑 요 나막신 신고 가보려고 합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여기는 날씨가 좀 따뜻한가 어떻게 이렇게 단풍이 아직도 들어있지? 와, 와 완전 가을인데 조금 쉬다가 저녁을 싹 먹으러 가는 거지. 굿? 우와 좋다. 와 너무 멋있다 우와 내려주고 옮겨줄게 좀 있다. 어. 너무 많이 먹으면 이따가 저녁인데. 뜨거워, 뜨거워. 아 그래. 먹고 어, 쏘다. 쏘다. 아 너무 귀여워. 어. 에이, 들어가자. 오빠 이따 봐. 어. 빠이빠이, 한 시간 정도. 어, 다 시에 저기서 만나. 응. 음. 오. 물론 안에는 찍지 음.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짐을 두고. 지금 딱한 분만 밖에 계시거든요. 거의 전세냈어. 요거 하나, 요거 짐 가방 두고 여기 밑에 제 짐을 두고 가는 거죠. 이야. 너무 예쁘다. 지금 계시던 한 분마저 가셔서 지금 전세내고 이 풍경을 감상 중인데 <웃음> 너무 행복하다. 여기 밑. 이렇게 탕이 하나 더 얕게 있어요. 여기로 가서 해도 되고 저는 뜨거운 물 안에 오래 못 있는 사람인데도 아주 편하게 지금 한 15분째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아까 가지고 온 계란 까먹으면서 좀더이 힐링을 즐겨보겠습니다. 아니 날씨도 완전 흐렸는데 구름이 다 걷히고 너무 이제 예쁘고 맑은 하늘이 됐어요. 한 시간 반 있다가 이제 갈라고요 지금은 저녁을 6시에 약해져서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기대되는 걸 여기 우와 코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제일 좋은 자리고 제일 넓은 자리야. 어, 이거 여성용 자리야. 여기 발도 찍어줘. 그리고 여기 센스 짱는게발 밑에 시렵지 말라고 이렇게 뭐야 이게 난로가 들어와 있어요. 따또 따또 따또. 음. 가이세키가 나오는데 그냥 참 올망졸망한 음. 일본 그런 밑반찬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차가운 사케 시켰고요. 오빠는. 따뜻한 석회 짠두 번째는 사시미, 사시미 색깔이 너무 좋아. 아,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난 레몬 좋아하니까 많이 뿌리고 음.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 너네? 기념이라서 사실 온천여행으로 왔던건데 전야제 느낌으로다가 간단하게 마시고 자려고 합니다. 이 과자가 약간 라면 스프를 탄 그런 과자 맛인데 매운 느낌이 없고 약간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베이컨 향이 살짝 나면서 훈연한? 냄새가 끝에 살짝 올라서 진짜 감칠맛 어쩔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 우와 이번에는 하나도 안 우. 보면 은 뚜껑이 일반 캔맥주랑 완전 다르게 엄청 크거든요. 거품이 엄청 두껍게 있어요. 그래서 마시면 진짜 생맥 같은 맛이 나는데 끝 맛은 살짝 드라이해서 드라이한 맛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딱히 추천은 안 하지만 그래도 너무 생맥 같고 맛있다. 지금은 아침 8시고요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을 먹고 바로 노천탕에 가서 한 2, 30분? 몸 담그고 와서 한 시간만 조금 더 자다가 준비하고 다시 후쿠가카로 갑니다. 아오 아 아. 아! 아! 아. 밥에 옷 찾을게. 반찬들 그리고 이거, 소인가 응. 미소 이거, 고거이그 다음에 거거는뜨거워거뜨거이안뜨거워거이두 안 이거, 있어 이거, 이거, 떠서 여거 이거, 이거, 이거, 래요이찬물거 넣고 이 이 정도면 됩니다. 사이즈 네. 아. 바로 또 아침에 온천을 하러 왔는데, 안개가 오늘은 좀 많이 껴 있어서 앞이 잘안 보여요. 저기 멀리 산도 보이고, 아침에 하니까 공기가 완전 맑고 시원해요. 하여튼 저는, 요거를 먹으면서 제 풍경을 감상하면서 좀더 힐링하다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비닐에다가 넣고 다니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 끝! 이웃집 토토로 모든 게다 맛있어 보인다 마로니다 마로니 여기는 킬린 호수고요 생각보다 호수가 되게 작고 물도 생각보다 되게 검해서막 금붕어 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대딱 큰 새까만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여기 기다와 여기도 있고 여기 큰 고기 여기도 어. 아니, 나 금붕어 살고 약간 파란빛 호수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여기가 원래는 날씨가 좋을 때막 가을에 단풍 예쁘게 들었을 때 진짜 예뻤다고 하는데 살짝 아쉽다 오, 이쪽도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제 언니가 미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선물 사줄 겸 지금 미피 박물관이야? 거기가 미피 카페라 그러던데? 그거를 왼쪽으로 왔나? 미피 카페를 가려고요 이거 젓가락 받침대. 그런 거저희 언니랑 조카 아린이 줄거 여기서 사 가야겠어요. 네지 백은 가よろしいです레지 백, 백. 바꾸? 아, 아 백! 백. 아, 바박 바꾸, 바꾸! 줄기다. 음. 부모님 데뷔 거 사다. 저희 아빠가 카스타를 완전 좋아하세요. 어? 3일 뒤에 먹으라는 건 아니겠지, 저기? 3일 뒤에? 응. 어. 음. 이거는 상온에 3일까지 보관했던 데서 저희는 내일 떠나니까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몇개 살까? 아. 세개오2 네. 이거는 매운맛. 이거는 안 매운맛. 늘한국엔 아, 네. 음. 튀김맛이 랑 다르다. 어. 한국은 맛있 바삭하잖아. 있게맛있맛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 음. 진짜 얇다. 음. 키치코. 바로 이어서 먹는 아이스크림. 완전 찐득한 우유 맛인데 여기 유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엄청 많아요. 저희는 모코푸아라는 가게에서 이 우유 아이스크림 350엔짜리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음. 잘 음. 잡아줘. 와. 뭐야? 음. 진짜 고소하. 가 이렇게 엄청 얇은 이런 젓가락을 좀 사고 싶었는데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려고어 오, 다가 사케 한잔 주먹 마 맛있겠다. 나중에 장술용 좀큰 잔도 사야겠어. 음 예쁜데? 아리가또 <목소리> 고자 <목소리> <목소리> 저게 진짜 예쁘다. 유후인. 저희가 오늘 결혼한 지 1주년 되는 날인데 12월 12일에 결혼했거든요. 이 뒤에 2 0일만 바꾸면 1212로 의미부여를 하는 중이에요. 원래 세상은 의미부여를 하면 좀더행복해지않아 저녁 먹으러 나가기 전에 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묵게 되는 호텔은 솔라리아 니시테츠 호텔이고요. 텐진역 근처에 있어서 좀 위치상 괜찮을 것 같아서 잡아봤어요. 여기는 확실히 일본 호텔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있는 편이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옷장이 이렇게 있고요. 바로 옆에는 화장실. 근데 화장실도 규모가 좀큰 편이에요. 아주 깔끔하고 나름 이렇게 욕조도 있습니다. 약간 지저분스하지만 여기 바닥은. 저희는 방 업그레이드가 된좀 좋은 방으로 해야 됐어서 트윈룸 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트윈룸으로 잡았는데 보면은 트윈룸 사이즈도 뭐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소파베드가 조금 크게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바로 전 호텔은 뷰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긴 나름 이렇게 시티뷰입니다. 나름 작은 커피 기계랑 여기는 열면 냉장고, 미니 냉장고 있고 여기는 그냥 저희가 손대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첫잔 세트랑 티도 있다. 야끼니쿠 먹으러 이치니꾸로 출발. 니쿠야. 니쿠이치. 니쿠이치로 출발. 야끼니 오늘은 여기가 월요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는 사람이 없어. 시켰어요. 여기는 그래도 덜 아날로그다. <웃음> 어, 진짜 시원해 보여. 나 너무 땡겼어. 이게 거품을 오히려 많이 따르는 게잘 따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겠다. 미쳤다. 오와 <웃음> 이거 그냥 이거 집어서 먹으면 될것 같은데? 아 음. 진짜 맛있다 여기 이거를 구워서 여기 위에다가 스시처럼 해서 먹는 거 아니야? 음. 와규 오도고 드디어 탱키오테 도착!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아... 모르겠다. 모르니까... 안 여기도 말이야 말! 네. 말! 네, 이거? 훨씬 빨려. 이거 가면 네. ハ이볼ヘメあ、なんか치あ、짠。 시모네다 시모네다 시모네다 아, 나루토! 나루토! 나루토! 나루토! 이랑 고추랑 마네이 네イ네ー네イ네ー네イ네ー네イ네ーネイバー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너무 창피해 징피... 너무 창피한데 빨리 돌려줘 <웃음> 진짜 창피해 바바바바 <웃음>